이지하게 배우는 채널 이지TV의 이지입니다 파워포인트로 이것저것 만들기의 새로운 코너를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오늘 배워볼 것은 바로 유튜브 채널 아트 만들기 시간입니다 그것도 파워포인트로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유튜브 채널 아트가 어떤 거냐면 바로 유튜브를 처음 봤을 때 나오는 상단의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 양띵님의 유튜브에 가면 이게 상단에 보이는 이 모습들 이런 것들을 바로 채널 아트라고 하는데요 채널아트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유튜브의 분위기가 완전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거 말고도 미미네의 유튜브처럼 이렇게 예쁘게도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되는데요 각자의 스타일에 맞춰서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배워볼 것은 일단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리긴 할텐데 이 채널아트의 사이즈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채널아트의 사이즈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어떻게 만들면 제일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튜브 채널아트는요 세 가지 형식의 사이즈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사이즈 그리고 세 번째 사이즈까지 이게 다양한 사이즈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작은 첫 번째 사이즈는요 바로 모바일 화면입니다 핸드폰으로 볼때 이렇게 간단하게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채널 아트를 말하는데요 이 사이즈 안에만 만들기만 하면 모바일에서도 똑같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면은 바로 PC 화면입니다 PC 화면은 컴퓨터로 봤을 때 이렇게 상단에 보이는 이 화면을 말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화면은 바로 TV 화면입니다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보는 것 뿐만이 아니라 TV에서도 시청을 많이 한다고 하죠 TV에서 보게 되면 내 채널이 이렇게 크게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채널 아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블로그에 예시 파일을 공유를 해뒀어요 예시 파일을 여시면 어떤 게 생기냐면 파워포인트 2010 버전 이상 부터있는 안내선이라고 하는 기능을 활용해 주셔야 합니다 네, 상단에 보기에 들어가서 여기 안내선을 누르게 되면 제가 미리 설정을 해뒀습니다 이 설정 아, 이 안쪽이 모바일 화면, 여기가 PC 마지막 TV 화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모바일에 가장 적합하게끔 한번 만들어볼까 하는데요 뭐 모두에게 다 통, 대, 통용할 수 있게끔 전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채널이 어떤 채널일지 모르겠지만 뭐 이지, 이지TV라고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글꼴을 키워준 뒤에 이것을 글꼴을 저는 유튜브에서도 조금 많이 쓰이는 글꼴이긴 하지만 합니다 배달의 민족 주화체를 써볼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텍스트를 조금 더 눈에 띄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텍스트 색상을 흰색으로 바꿔 줄 거고요 그리고 실선을 넣어 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네온 효과를 살짝 좀줄 건데요 저는 좀 검정색 으로 줘서 투명도좀 없애고 크기를 좀더 크게 네 좋네요 자 이게 e 지 t v 라고 간단하게 적어봤습니다 중앙에 맨 중앙에 적어봤고 여기에 유튜브 로고를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앙에 간단하게 텍스트와 그리고 유튜브 로고를 넣어봤는데요 이것을 이제부터 저장을 해야 합니다 저장을 해볼게요 파워포인트 2007 버전도 가능하니 <웃음> 자 왼쪽 상단에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으로 들어가셔서요 파일 형식을 png 형식으로 저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 제목을 유튜브 채널 아트라고 한 뒤에 저장을 눌러 볼게요 그렇다면 모든 슬라이드로 할 것이냐 현재 슬라이드만 할 것이냐 라고 뜨는데요 그냥 현재 슬라이드만 눌러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방금 전에 만들었던 이런 이미지가 나오게 되죠 자이 이미지를 유튜브에 들어가서 바로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채널 가자마자 유튜브 채널을 만들게 되면 여기 상단에 채널 아트 추가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채널 아트 추가를 눌러 보겠습니다 네 여기 채널 아트에 들어와서요 컴퓨터에서 사진 선택을 누르신 뒤에 그리고 방금 전에 만들었던 유튜브 채널 아트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게 되면 지금 현재 내가 만든 채널 아트의 미리 보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나오게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르기 조정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 다 자르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배경 자체가 다 흰색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나오게 됩니다. 뭐, 아직 뭐 화려하게 만들기보다는 좀 간단하게 만들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그냥 흰색으로 만드셔도 굉장히 깔끔하게 만들 수 있으니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한 다음에 선택을 눌러 볼게요. 그렇게 되면. 네, 방금 전에 만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EZTV라고 아주 간단하게 나온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굉장히 쉽죠? 지금은 제가 이렇게 쉽게 알려드렸는데, 다음 강의부터는 제가 뭐, 유명하신 유튜버 분들의 채널 아트를 따라서 만들 수 있는 방법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파워포인트로요. EZTV의 EZ였습니다. 유용했으면 구독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